안녕하십니까 내가 봤을 때 옆에 같은 경우는 투블럭을 칠 거야. 그지 네. 투블럭을 치고 지금 학생은 밑 머리가 너무 많이 났어. 네. 어, 밑에 쪽으로 많이 났고 머리가 좀 약간 이제 좀 많이 떴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는 법하고 뒷머리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올려서 높은 상고로 칠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옆머리가 많이 뜨니까 이 옆머리 같은 경우는 투블럭 자른 상태에서 이 라인하고 요요 윗라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뒷머리 쪽에 귀 쪽에 넘어가는 이 부분하고 뒤에랑 이 전체적인 연결선이 같이 고루 잘 됐을 때 머리가 이쁘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옆머리 같은 경우는 그 투블럭을 기존에 잘랐던 라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고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 귀 위쪽 부분하고 이쪽 귀의 머리 상고가 될 부분하고 이쪽에 위에 있는 머리 부분하고 전체 연결선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렛나루 쪽이 많이 뜨는데 이 부분은 한 6mm 정도로 해가지고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머리 부분을 살짝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살짝 올려주세요. 푹 파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약간 C를 살짝 굴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 귀 위쪽에 이 부분을 C가 아니라 약간 이 부분은 살짝 길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뒷머리랑 같이 연결할 때 편하니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이렇게 살짝 정리해주세요 이 윗부분이 많이 올라가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블럭 같은 경우는 너무 헐거워져서 같이 안착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잘 안착이 되지 않고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쳐주시고, 이쪽 옆머리 부분은 이렇게 살짝 정리를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귀 위쪽 부분은 살짝 라인을 살짝 잡아주, 정리를 잘 해주셔야죠. 이거를 좀 깔끔하게 해주셔야 손님들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털은 살짝 제거해주셔도 되고, 뭐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라인을 살살 정리를 해주세요 한 벌에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 옆머리는 일단 끝난 거예요 이쪽 뒷머리가 조금 더 짧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고형으로 올라갈 거면 이 앞머리를 많이 자르지 않으실 거니까 눈썹 위로 올라가면 힘들죠 음, 그러니까 눈썹 위로는 절대 잘르지 않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잡고 머리를 잘라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머리에서는 약간 이 머리, 이 부분을 조금 더 잘라주실 거예요. 이 부분, 여기 조금 한 1cm 정도.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무관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 머리 잘안 잡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잘라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잘 서죠. 그래서 또 뭉쳐 있는 부분은 살짝 정리를 살짝 이렇게 위에 잘라 주시고 맨날 똑같지만 그래도 이거 살짝 보시면 돼요 위에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밑에 살짝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이런 라인이 살짝 설 거예요 그 다음에 귀 위쪽하고 상고형이 될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 주실 거예요 테 머리를 너무 이렇게 바싹 쳐가지고 치지 않을 거예요 너무 하얀 면좀 그러니까 약간 댄디형 높은 상고로 잘라 드릴 겁니다 이런식으로 됐고요그 다음에 위에 머리를 놔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속의 머리를 약간 질감 처리를 할 거예요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위에를 걷은 상태에서 숫정리를 이렇게 살짝 해주셨을 때 질감 처리가 확실히 되는 겁니다 근데 위에를 이렇게 막 치시면 이부분이 지저분해요 오늘은 좋아 오늘은 절대적으로 제가 뭘 말라주고 뭐 만들어 주고 하면 되게 좋지만 결과적인 손님들은 집에서 봤을 때 굉장히 힘들다는 거 분명히 이 점을 참고하시고 예이 점은 생각하셔야지 초보 명사분들도 분명히 이쁜 머리를 자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괜찮아? 가볍지? 네. 어 그러고서 이제 뒷머리 잘라 드릴게요 뒷머리랑 옆에 부분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연결이 잘 돼야 아, 누가 봐도 투블럭 같지 않으면서도 상고형이면서도 옆에는 투블럭인데 어이 부분하고 연결이 잘 되면 아무 생각 없어요 연결을 잘 해놓으면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을 6mm 잘라주셨죠? 그래서 6mm 정도를 그대로 끼신 상태에서 밑에 부분을 처음부터 위로 살짝 올려주는데 약간 C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야 그라데이션이 살짝 가면서 위에 부분에 어떤 빛과 클리퍼로 인해서 머리가 잘릴 수 있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살짝 들어서 내가 어디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잡았을 때그 부분까지가 높은 상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밑으로 내려오는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은 위로 올려서 이쪽을 가드라인을 내가 만들어 놓게요 가이드라인을 여기를 만들어 놓으면 살짝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라 주셨을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커트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 자르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어렵게 자르시는 분들이고 조금 더 쉽게 자르는 방법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라데이션이 확실히 더 쉬워요 수습을 하기에 제일 쉽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초보 미용사분들은 일단 이렇게 블랙형 자르는 거잘 보시고 연구하세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도 살짝 정리를 이렇게 이렇게 토끼 클리퍼로 살짝 정리해 주시고 이 부분 라인을 안 자르고 그대로 다 하얗게 잘랐다고 쳤을 때도 자랄때 전체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라인을 살짝 따주는 거예요 정리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정리를 안 해주고 다 놔두게 되면 같이 자랄때 지저분하고 제가 지금 저희 손님들한테 는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을 잘 정리가 되면 어찌 됐든 이 부분과 이 부분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이 경계선이 된다고는 하 하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이 자라서 오긴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 주시는 것도 저는 손님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밑에 뒷머리가 굉장히 털 이렇게 털같이 이렇게 나오는 잠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무조건 여기 나오는 잔털들은 다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손님에게 물어보고 하셔도 되고요예 네, 이런식으로 근데 저는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살짝 정리되듯이 깔끔해 주셨죠 네, 이렇게 깔끔해 주셨습니다 자 요번에도 오른쪽 그랜나로 쪽과 이 윗부분에 어떤 머리를 연결시키는 거, 뒷부분하고 연결시키는 거 보세요. 자 똑같이 6mm로 들고 6mm로 살짝 치십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C로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C라는 건 이렇게 쳐주시면 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이 부분 상고머리 자를 때위 밑에 여기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연결하는 부분을 한번더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살짝 연결을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똑같아요.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부분도 라인별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드려보면 아주 깔끔하죠. 꽃미남이니까 털은 살짝 정리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귀 라인도 살짝 이렇게 파주시면 돼요. 귀 쪽에 있는 밑에, 위에 부분 같은 경우 이 라인은 지저분하니까 잘 깨끗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좀 간혹 까먹고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안 하면 아마 지저분하다고 손님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초보병사 분들은 꼭 이렇게 윗부분하고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려주시고 이제 이거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윗부분을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살짝 잡는데 기존에 기존의 머리 이 정도 길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윗라인하고 이 라인을,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앞머리는 조금 더 길게 잘라 드릴 거예요. 왜냐면 뒷머리가 또 약간 높은 상고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높이가 얼마큼 저쪽하고 높이가 얼마큼 나와 있는지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질감 처리를 한번 해드려야죠. 그래서 윗머리 부분에 뭉쳐 있는 부분을 바가지 부분이죠 이 부분을 살짝 들고요 이 속에를 살짝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해 주시면 조금 옆에 머리가 뜨는 거를 조금 더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질감 처리를 해 준다고 하시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부분하고 저쪽 왼쪽 부분하고 조금 비슷하게 똑같을 수는 없겠죠 사람은 누구나 그죠 너도 인정하지? 네. 어, 그래도 비슷해 자옆머리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제는 상고머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똑같이 가이드라인을 잡은 상태 밑에가 있으면 이렇게 라인을 잡고 살짝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같이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연결해주시고 뒷머리 이 잔털 부분을 똑같이 6mm로 밑에를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C로 살살 쳐주시면 쳐주시고 이 부분을 약간 들어서 가이드라인 잡았던 이 부분하고 이렇게 살짝 연결해서 같이 올려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같이 이렇게 시켜주시면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잔털들 살짝 이렇게 해서 3mm 정도로 해서, 아, 2mm 정도 되네요. 2mm로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살살 정리. 그 다음에 요 라인을 또 잡아주셔야 니까 밑에 이 뒤, 뒤쪽에 라인도 살짝 잘 이렇게 따주시고 뒷라인 라인도 살짝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잔털은 살살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연결됐지만이 선이 완전히 딱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2mm로 살살 끝에만 살살 이렇게 잘라주시면 나중에 손님도 자랄때 이 부분이 덜 자라서 좋아요. 이렇게 자 뒷머리 같은 경우도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은거죠. 어느정도 그렇다고 선을 쫙 내면 안 돼요. 이 선을 내면 안 돼요. 같이 스무스하게 올라갈 거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위에 머리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곳에다가 살살 이렇게 쳐주시고 위, 위에 쳐주시고 그 다음 밑에 아래 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위에 쳐주시고 아래 쳐주시고 위에 쳐주시고 아래 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리얼하게 이렇게 쳐주시는 것도 아주 좋죠. 그 다음에 밑에 머리 이 부분은 이 부분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 길었어요. 그죠? 많이 튀어나오는 머리에요. 이 부분도 머리 자체를 6mm로 똑같이 이렇게 쳐주시는거예요 C로. C형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리면 C로 이런식으로 올려주세요. 이미 다 쳐놨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위로 살짝 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식으로. 그다음 밑에 라인은 이렇게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같이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살짝 떠서 이제 보시면 조금씩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살살 보여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그 다음에 2mm로 끝에 부분 라인 정리된 부분을 살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잔털이 많으시군요. 어. 이 잔털이 많으면 잔정이 많대. 그래서 나 100원만 주 그래서 이렇게 살살 이런식으로 약간 다 잘랐지만 퍼포먼스로 살짝 이렇게 손님들한테도 한 번씩 이렇게 살짝 좀 스타일 있게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컨셉 맞게 이렇게 한 번씩 상고형인데 높은 상고를 치는 분들은 과감하게 생각하면 되게 좀또 깔끔한 걸 원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니까 정말로 한 번씩 이렇게 살짝살짝 한번더어주시면 어 손님들이 아이초보용사가잘 자르시는 분이구나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퍼포먼스로 한 번씩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보명사분들 남자머리 자르기 참 어렵죠? 근데 이제 자꾸 연습하시고 자꾸 자르시면 아주 깔끔하게 블랙형처럼 쉽게 정확하게 자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니까 좀 저도 성심성의껏 올리고 성심성의껏 잘 보여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 우리 초보 명사 분들도 끝까지 시청 열심히 해주셔서 네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앞머리랑 그 부분은 쿠키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 자투블럭 상고 잘라드렸습니다. 깔끔하게 아주 잘 잘린 것같고요 라인도 그렇고, 층도 별로 안 났고. 어때, 머리 괜찮아? 네, 마음에 어, 들어요. 어, 그래, 좋아. 아, 우리, 우리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어쨌든 우리가 일명 바가지 머리라고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앞머리, 눈썹을 보이게 되면 굉장히 죽는 줄 알죠? 그죠? 네. 네 절대 안 죽고요. 나중에는 좀 다르게 머리 한번 자르는 거를 한번 또 연구해 볼수 있도록 합시다. 오케이? 네. 네 투블럭 상고 높은 투블럭 상고예요. 잘 잘랐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상시야리가 어? 어? 어? 어? 어? 약간. 그, <웃음>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웃음>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꾹. <꾸욱. 웃음>